이미스 모자 잘 어울리네요 그죠? 어때요? 이 모자 지금 서울에서 핫한 모자인데 또 알아보시네요 이미스 서울에서 셀럽 들동안 쓴다는 모자예요 이미스 모자 어 맞아요 신세계 센터이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어 맞아 미니 친구잖아 아 환경운동단체 로인줄 알았다고 아니야 이쁘잖아요 요즘에 약간 좀촌스러운 이름이 먹히는 것 같아 우영미 이미스 장추자 이런 거 이거 진짜 요즘에 많이 써요 이미스 셀럽들이 요즘 많이 하잖아 나도 셀럽이니까 하나 있어요 <웃음> 이미숙언니 <웃음> 로고만 같은 모자 아니냐고. 이게 여러분, 내가... 이거 창모자가... 내가 굉장히 많거든요. 모자가 라인 자체가 있어요. 이 뭔가 길바닥에서 산 2만원짜리 이런 모자는... 각이 잘안 잡혀요. 이렇게... 이런 각이 잘안 나와. 저는 이런 캔 모자를 진짜 잘 쓰는데, 얘네 또 여기... 여기가 살아야 예쁜 모자라서... 이 안에 요걸 안 빼고... 하거든요. 진짜 라인이 달라. 그리고 이 모자가 이렇게 떴어도 예뻐 이거! 는저이걸또 예전에는 쓸 때는 빼고 이거 보관할 때 끼고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모자를 오래 쓰는 게 이렇게 하니까 더 오래 쓰더라고요. 나도 저거 끼고 쓰는데 어 이거 끼고 쓰는 쓰시면은 모자 가격 오래 유지가 돼요. 근데 집에 쉴 때는 이러고 있거든요. 나는 이 머리가 여기 닿는 게 싫어서 살갗이 닿는 게 싫어서 집에서는 뻥 아치고 난 진짜 이러고 있어 집에서. <웃음> 그거 갖고만사물 아하, 알았다 족발이다 씨. SS 바다같아요 아하, 아하, 아하, 아뭐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이아 도스고 보잖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그때 보면은 이런 것도 창작하고 하더마그 창작하잖아 이렇게 하고 마대에 갔자마대 마대. 언니 집에서 아기 생활이런 장면 자주 쓰나 집에 센터에요 어머 노래한다 어머 헬스도 노래하는데 어 잘하는데 헬스 뭐야 <웃음> 잘어아 만날 수 없어도 나 있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 야! 사실 노래가 안 되지만 다른 건다 돼요.